줬으니까 조용히 있어요. 아, 손 잡아주니까 조용히 있는가 봐. 조용히 있는 거죠. 손 잡아줬어요. 앉아, 응. 앉아. 이 잘했다. 아이 잘했다. 아이 잘다 아이. 2.4kg라고? 야, 2. 야. 2.38. 와. 와. 와. 어디로? 근데 이 나이 때이 정도 살찐건 괜찮은 거죠? 원래 이 정도 찌죠? 그치나요 아, <웃음> 그래요? 얘가 많이 찐 거예요? 아, 그러니까 많이 찌진 않았는데 배가 통통해요 <웃음> 너무. 그러니까 살이 쪘다기보다는 <웃음> <그냥> 과식 소견이에요. <속이었네요. 웃음> 오늘 <웃음> 우차 접종이고, 안경필 <웃음> 접종하고, 종합 백신. 얘들아, 갈게요. 애들, 조용히 좀 말. <웃음> <웃음> 음, 좀 괜찮아, 너 이제 살이 많아서 음. 주사 맞하도안할거거요 어이, 어머, 하나도 안 짓네. 너가 왜 그래? 아니, 니가 왜 그래? 나이 잘하 나이 잘하네. 어, 니가 왜 그래, 니가? 어... 무서워? 이거 원래 잘 맞잖아 여기 봐 여기 봐 어. 여기 봐아귀 엄청 아, 엄청 아, 도망가 <웃음> 근데 컨디션이 별로 안좋은가 아까도 계속 계속 아유 무서워 주사를 보지 않겠다는 말인데 니 아픔이에요? 아이고 나중에 표시. 아 눈이 체기 눈이 부은 거 봐. 아이 우리 딸왜 어떡해? 아이 눈 아파. 얼른 병원 가자. 알았지? 그만 귀봐 봐. 아이 귀도 긁어서 아주 시뻘게잡고 과민, 어, 잇몸 색깔은 괜찮고 간혹 백신이 네. 정말 쇼크로 오는 아이들을 있거든요. 아... 그런데 쇼크 상태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잇몸 색깔 괜찮고 있고. 눈에 부종이 심하거나 그러진 않네요. 구토는 몇번 했어요? 한번밥 먹고 한번 했어요. 한번 했어요? 어, 네네네. 혹시 아이고 여기가 빨리 귀 쪽이 빨리 올라. 알러지 주사 맞고 네 아유 괜찮아 괜찮지? 음. <웃음> 세상 불쌍해 보인다 너. 그리고 항구토제도. 응? 왜 이러지? 우안 어, 음. 어, 그러는데. 네. 우리야. 자. 백신 알러지면은 보통 내일 정도면은 나아지고요. 네. 길어도 내일 모레 정도면은 괜찮지? 다 나아지거든요. 괜찮아 이렇게 끙끙 거리거 오늘. 괜찮지? 이주사은좀아플거이요송은이이 방송은 이 방송은 이 방송은 이 방송은 이방송이방송초 아파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은이 방송은 이이 누워 물좀 마시고 누워 있어. 응? 아, 쌀이 병원 났 왔어. 언니가 많이 아플 때. 어, 물이야. 언니 지금 반응도 못한다. 쌀이 보리언님 병원 났 왔어요? 응? 보지 말자 알았지? 우리 엄마가 사랑인데